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햄님입니다 오늘은 튼튼한 비눗불 만들기를 해볼거예요 준비물은 물, 설탕, 주방세제, 글리세린이 필요합니다. 물은 3컵, 설탕은 1컵, 주방세제는 2컵, 글리세린 1컵에 반기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볼까요? 그다음에 잘 설탕이 녹게 저어줍니다. 이렇게 물랑 설탕을 잘 녹였으면 그다음에 주방용 세제를 두컵넣니다 그 다음에 빌리젤리 한컵 반을 넣고 잘섞끼게 저어줍니다 밀럭같은 뭔가 이상하다니까 거품이 나요 여러분 이제 거는 비눗방울 거품이 완성되나봐요 이제 비눗방울을 불어볼까요? 이노빵으그주세요이노빵으나 이제 이걸로 그립다 하러 들어 다음에 페트병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그보더라 만드는 까었지만 이런데도 이게 들어볼게 음. 이거. 이거. 이거. 이라고요 이거. 이로이어 이거. 아, 비밀을 못 음, 음, 이제 이걸로 불어볼게 한번. 우선 이걸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치다 치다. 지구 어? 이걸로. <웃음> 저쪽이 쭉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들 쭉쭉 쭉쭉 니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 자자~ 떠~ 떠~ 떠~ 떠~ 떠~ 떠~ 떠~ 떠~ 내 손에는 몇 명이 돋도 있도다~ 자자~ 거품단 진짜! 와우. 저, 저, 저. 자, 이걸로 가져 가겠습니다. 뛰어. 버블. 우선는 영역이 돋아있다. 뛰어. w h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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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야 ganti kritik dan s 나 e 은 내가 마가아니에